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좀 연애에 관한 거 저와 맞는 사람을 잘못 고르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연애를 하면서 힘들었던 연애가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연락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연락이 잘안 되거나 해서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거나 잘 어, 대답이 늦거나 물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좀 연락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어저 같은 경우는 연락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더 좋아하는 거? 제가 너무나 이제 앞서 나갔던 거겠죠? 연락을 제가 항상 먼저 했었어요 아는 동생이 하는 얘기가 상대에게 연락을 나한테 먼저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계속 연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조차가 없고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이 사람이 생각나 해서 어 연락을 해야지 이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여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밀당에 실패하는 거죠.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상 사이라도 뭐 썸을 타든 사귀고 있든 어느 정도는 그런 여유를 좀 주고 풀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좀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된것 같아요.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적극적이고 저한테 다가왔는데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작년 올해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연락 때문에 그래서 올해 특히 연애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긴 한데요. 연애 코치라는 것도 제가 받아봤어요. 돈을 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거기서도 얘기해주는 원칙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만한 것들이긴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연락을 너무 먼저 하고 제깍 지깍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 스타일이 다르고 상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대한테 전혀 여지를 주지 않고 연락을 계속 해대고 연락만 막 기다리는 느낌 이런 부담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요. 또 연애 초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제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약간 내가 조금 더 무심한 것 같은 느낌. 아주 살짝이야, 아주 살짝. 을 살짝 밀당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저는 표현을 또잘 못했던 것도 있어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되게 후회했던 것도 있어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너무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되면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뭐 다른 일을 보는데 막 계속 연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상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할때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나 하고 있을 때 특히 초반이 되겠죠 여유를 줘라 상대에게 연락을 하는 여유를 줘라